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뉴럴 네트워크 한국어로 바꾸면 인공신경망 짧게는 뉴럴 넷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주는 인상이 그렇게 친근한 건 아니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단어 쓰시나요? 좀처럼 대화에 등장도 하지 않아니다 기원이 되는 그 어휘가 워낙 특수한 생물 쪽 분야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서 신경이 전달될 때 뉴런 시냅스를 통해서 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신경물질이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고 등등 이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유사성은 그냥 배제하고요. 신경 이런 쪽은 잠깐 잊으시고 뉴럴넷은 동그라미와 선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뉴럴레스는 진행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뒤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진행이라는 게 최초로 시작되는 곳인 가장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들 이곳으로 무언가 입력된다라는 의미로 인풋 레이어라고부릅니다 무엇이 입력되냐면요 장소의 능력치가 입력이 될 거예요 저 능력치는 참고로 조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능력치가 그대로 입력이 된게 아니라 100으로 나눠져서 즉퍼센지 %로 입력이 되었어요 그것은 뉴럴넷에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동그라미 안에는 0에서 1 사이의 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치를 100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뉴럴넷에는 진행되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 진행이 다 되고 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동그라미들 여기는 가장 왼쪽에 있던 인풋 레이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장수능력치를 입력해서 알아내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죠? 전투 승리 여부였죠? 그래서 마지막 이두 개의 동그라미는 전투에서 승리할지 못할지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의 값이 크면 승리 두 번째 값이 크면 패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어떤 기계에다가 장수 능력치를 입력을 해서 그 결과 값으로 전투 승리 여부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 기계의 이름은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기계는 동그라미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인풋 레이어에 능력치를 딱 하고 집어넣으면 어떤 과정을 쭉쭉쭉 거쳐서 마지막 두 개의 동그라미의 숫자 크기로 전투 승리 여부를 나타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위 말하는 진행이라는 게 되는 거냐일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 기계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